2020년 7월 11일 선우의 일기 음, 나는 오늘 아침 7시 20분에 제이 형이 깨어져서 아침을 시작했다. 음, 아침을 시작하고 뭔가 머리를 감고 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희승이 형이 녹음을 하고 와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11시에 기상을 하기로 해서 나 혼자 오늘 밥을 먹으러 갔다. 나 혼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, 뭔가 또희생양이 없으니까 조금 기분이 뭔가 오묘한 것 같았다 아침은 생각보다 그냥 뭔가 특별히 막 맛있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점심이 생각보다 맛있었고 저녁도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은 좀 케이팝 안무를 직접 따보는 시간을 가졌어서 어, 방탄소년단님의 블랙스완 안무를 1절까지 한번 다른 일곱 명 멤버들과 동선도 맞추고 해보았는데 음, 솔직히 뭔가 전보다 다들 실력이 많이 는것 같아서 좋았고 이렇게 뭔가 안무를 또 커버하게 돼서 좀 기분이 묘한 것 같고 뭔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음,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고 나서 또 댄스 레슨을 받았었는데 솔직히 저번에 댄스 레슨을 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서 이번에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너무 어렵긴 했지만 뭔가 이번에도 선생님한테 뭔가 픽을 뭔가 이런 픽을 받았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다. 솔직히 점점 뭔가 하루하루 뭔가 적응이 되는 느낌이라서. 뭔 처음 왔을 때랑은 좀 지금 기분이 많이 다르기도 한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뭔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좀앞 뭔가 계속 생활을 하다보면서 뭔가 피곤한 것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뭔가 점점 더 친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조금 느꼈던 점은 뭔가 케이팝 안무를 끝내고 뭔가 오후에 창밖을 보는데 좀 창밖에 초록 나무 있고 뭔가 파란 하늘에 뭔가 그런 자연환경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뭔가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좀 여유를 가지게 된것 같고 그냥 나도 모르게 좀 힐링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뭔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뭔가 그동안 좀 힘들었던 점들? 그런 것도 좀 뭔가 치유를 하고 다른 형들? 그리고 동생들과도 뭔가 좀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. 선우의 일기 끝!